인물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베베, 요디아, 순두계, 브리스길라 와굴라, 거짓교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디모데전서는 전번 시간도 마찬가지 어, 목회서신으로 개인한테 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이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차 전도형에서 디모드 전서가 쓰여졌고요. AD 63년 마게도니아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드 전서는 5차 전도형 때 쓰여졌고요. 바울의 나이가 57세에서부터 59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것은 6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전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부터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 예배에 대한 진리, 예배, 예배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과 훈계와 책임에 대해서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절, 1절,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교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보고 선한 사람을 쓰라는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유대주의자들 그그 족보를 가지고 항상 싸우는 사람들한테 디모데한테 주지 말라라 그런 말씀을 하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떻했고 게 그다음에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 2장은 예배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여성이 지켜야 될 덕목,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 주고요. 예수님이 희생이 얼마나 유중한 것인지, 그 다음 남녀의 차이가 어떤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어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디모데전서쓴 기록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집, 교회와 그리스도, 하느님의 집,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기관이라는 것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있고요. 여기서는 금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영은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육체는 몸은 아, 너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영주주의자들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영, 이거 그 몸에다가는 몸을 갖다 그 몸을 절약, 그 금욕 몸을 갖다 절잠으로 해서 금욕함으로 해서 내가 신성시된다는 그런 거짓교사들의 표방이 있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어떤 건지, 오장에 대해서는 각 성도들의 어, 목회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은 목회자의 자질과 임무, 그때 디모데한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임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남자, 여자, 감독, 장로 그 사람들이 집사에 대한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종은 상전에서 어떻게 대하고 노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과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태도. 그이 사람들, 종과 노인과 과부와 부자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고요. 거짓 교사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한 목회자의 조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목회사에게 대한 원리와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고 있고요. 쓰여진 것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마게도인에서 63년 정도에 썼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2장서부터 그 2장서부터 3장까지 2장부터 6장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하나님과 사람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높은 지위에 있어 있는 사람들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선한 일이어서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대로 이르기를 원하라.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곧예수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도로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로 입은 것은 여기서 마찬가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 다음 번에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의 조건입니다. 남자의 조건, 여자의 조건, 감독의 조건, 집사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장팔 절에 보면 남자들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자들은 아그 어, 영적인 기도가 없이는 흥분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하기를 원해라.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분냄을 갖다 없앨 수 있다. 그렇게 남자들 어떤 덕목,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 그, 헬라, 그, 빈, 그, 헬라 성도들은 어떻게 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 옷을 아주 화려한 것을 입고, 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옷이 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 사람들하고 위화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온,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모에 신경 쓰지 말아라. 외모, 외모보다도 영적인 때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일제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를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얘기가 뭘까요? 자. 여자는 여기서 뭘 얘기하니까? 여자는 여기서 귀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자, 과부, 분여자 귀분인데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은 일체 순정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누구죠? 그, 수녀들이 있고요. 수녀들 갖다가 그 성부를 가르치는 그 신부로 만들지 못하고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기독교 보수재단, 보수교단들은 여자들이 그 성직을 맡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요. 침례교는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구조를 갖고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1부전에서 보면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자가 남자 가르켜서 추가지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음하고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그 말씀을 가구직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에다가 그그 그 수건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 아내다 라고 하는 것이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평 안에서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그얘기할까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출신 교인들은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학식이 많고 풍부했고, 그래서 뭐냐면, 그이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던 그런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얘기냐면 거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데미, 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여성 숭배에 대한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숭배에 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빌립보 교회를 만든 것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였기 때문에 어 아루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데미 신상이었다 그죠? 그 루디아는 그 빌립보 교회인데 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데미 신장이었는데 아담이그뭐허락고 <웃음> 조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치 그런 겁니다. 뭐냐면 어빌보 교회가 어떻게냐면 그 서로 그, 부닥치는 것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글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니까, 어, 여보, 이것은 어떤 거야?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헬레오에서 보면, 베베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성들이 전부 다 교회 의 지도자였고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뭘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당시 그, 그 여성의 지위를, 그 남성보다 지위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영적인 상태보다는 외모를 마치 중요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여자가 좀잠잠해되지 않는,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어,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구우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라는 게 뭡니까? 먼저, 무슨 얘기예요? 그,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뒤에 지음받았다고 창조 질서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라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 에서가 먼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갔다가 통치하는 어떤 그런, 그, 되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창조 질서가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왔다. 그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면, <웃음> 우리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무조건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와를 지배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창조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창조 때신분상이 동등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능상 그니까 처음 나오고 나중에 나온 건 있지만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배권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고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벌이가 하나일 때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점 잠잠하고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어, 15, 14절에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어, 아담의 속옷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뱀의 속은 것은 누구였냐? 여자가 속였, 속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보면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내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먼저 아담, 아담의 갈비 뼈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4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 나무 그,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로 인해서 뭐냐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어, 아, 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담과 하, 하와가 아담한테 이 사과를 선옥가를 먹으라고 얘기한 것 보면, 그것은 뭐냐면, 그 하와도 마찬가지, 거기서 지배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한테 이런 고통을 주죠. 내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덜 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그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거룩함으로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도 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해산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산함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여자가 형부에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데는 남자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나왔던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자 다스리게임다 불구하고 뭐냐면 구원에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내용을 보면 어,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오랫동안 이 군절을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더니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여직 조용할지 라 이런 내용이 바로 그런 내기이 나왔는데 지금 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산함으로 이런 것을 다 감수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도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누구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창조가 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이 15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게 15절의 말씀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낸 것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베베를 여해서 보겠습니다. 베베가 왜냐면 그 갱그리아의 집사였습니다. 갱그리아 집사, 갱그리아 교회. 그래서 자, 1절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너희 주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도와줄지니 이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당한 예절로 정중하게 정중하게 영접하고 그사람 나의 보호자였다. 나를 도와주고 해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베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갱그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파피루스의 그 종이를 갖고선, 파피루스의 종이를 갖고선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던, 얼마나 그 당시 도둑들이 많고 여자들 갖다 우습게 알았죠. 보통 세나카에서 보면 여자가 과연 사람인가 라고 했던 그런 정도로 여자를 우습게 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갱그레에서부터 로마서, 로마까지 로마서를 갖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파피루스니까 엄청나게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마 나기를 두고 나기를 나게다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을 댔고 자기 동들을 댔고 아마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자가 갱그리 학교에서 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럼 여자가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라 그런 거가 아니라 이 베베는 그 교회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베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수 있으면 그것이 제가 봤을 땐 에베소 교회 그 잠시 그 안에 잠시 동안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냐. 그것이 오래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베벨을 보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요. 갱그리학교의 여집사였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여인이었고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스의 보호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에게 지정적인 지원한 사람이었고요. 로마서신을 로마교에 회 전달한 사람이었고, 담대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이 얘기했, 우리가 2장의 말씀처럼, 15전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정말 보면 그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잠잠하다 그건 아니지 않았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럼 빌리뽀교에서 회 뭐냐면 유오디와 순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빌리뽀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디아가 만들었습니까? 루디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적으로 헬라 쪽에서는 여성들이 힘이 좋았고 그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여기서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했습니까그빌립보 교에서 회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는 멋진 여행, 그 여성 멋진 멋진 여행이었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여정 지도자 아마 우리 우리 지원자를 보면 그 여전도 회장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볼수 있습니다. 열정도 많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권력 도 강했던 사람. 또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두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순두계 뜻은 어따 누리다 뭐 함께하다 이런 뜻인데 빌보의이 아마 차기 여성지도자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정이 많았던 자였고 믿음져였고 봉사를 열심했고 히 경쟁심이 강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보면 우리가 뭐, 음,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 이런 것은 그일시적인 예, 예, 일수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었겠나. 그런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겠냐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브루스킬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에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키아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하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 18장에 보면 여기또 아주 또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보다도 영향력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별론하니라고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우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죠? 아볼로였죠. 아볼로. 그 아블로가 뒤에 그 있다는 것을 보면 고린도교의 2대 감독이었죠. 그 아블로가 그 회당에서 얘기할 때 누가 가르쳤습니까? 브리스,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다는 걸 보면 아까 그 말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서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종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는 것은 영향력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브리스겔 아굴라는 바울의 후원한 평생 동역자였죠이 삼차 때전도행때 같이 동반자였고요. 그다음에 헌신적인 믿음의 수요자였고,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자였고, 일조 사역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자, 자, 그러면 그... 자 넘어가세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진실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 절에 뭐냐면 자 먼저 감독은 착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금욕주의로 특신되어 버린 카톨릭 성직자의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이 한의 아내의 남편이 되는데 그 카톨릭은요 어떻게 되냐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아내의 안편이 되며, 그 다음에 절자며, 그 다음에 그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아내의 안편이라는 것은 여기 중병력이 한 아내라고 되어 있죠 일부일처제를 분명히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 만문신을 재물을 모으는 것을 생의 첫 번째 목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감독이 될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근데 돈을 때문에 그 목사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목사들이 뭐냐면 그 목회자들이 그 교회 큰 교회를 만들면서 재정이 어떤 문제 재정의 투명성이 어, 결여돼 갖고 그, 그 장로들과 다툼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관계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보면 한 남자의 안안내의 남편이 되며 나고 이경우이 바로 그 내용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로마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의 갈치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쓴 이걸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 그 사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만약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라 했을 때. 어, 그 얘기가 뭐냐면, 이혼하더라도 한 여자만 있으면 관계없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별하면 어떻게 할까? 재혼해도 관계없다. 이제 그한 아내의 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도서 7장 9절이 뭐냐면, 만일 절제할 수없거든 결혼하. 정형의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아니라. 자, 여기서 아까 이 내용을 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뒤에 과부가 나오는데, 젊은 과부들 같은 경우, 어, 그정형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명부책에 그 적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절에 보면 아, 술을 즐기지 않냐고 구타하지 않냐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자, 십삼절에 십자 십삼번 그건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이전에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 가정이 편안해야지 교회도 평안할 수 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국가도 평안할 수 있고, 아, 사회도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면 국가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하압 받고 있죠. 그럼 교회가 불편하면 사회도 불편할 불편, 수가 없고요. 나라도 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째 보면, 6 절에 보면,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마귀를 정죄하고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한테 결국은 감독직을 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감독을 세울 경우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있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까. 자, 그래서 6절에서 부러워 얘기할 때 새로 입교 자, 연륜이 짧은 사람한테는 그것을 맡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감독으로 세야될 것이 15가지가 있는데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 정말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안에서와 밖에서 모든 것이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감독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번냐면그 어, 디아블로 스인데 디아블로 스는 사탄 마귀 사탄 중상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제가 마귀로 정제하는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혹시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정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 자체를 갖다 우리가 마귀 사탄도 있겠지만 또 하나 뭐냐면 중상 모략으로 우리가 경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수양이 안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있고 이번에 집사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들은 뭐예요? 정중하고 그 다음에 일구연하지 않고 자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술에인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 더러운 더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쭉 있었던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집구를 맡기라고 그러는데, 12절에 보면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는 장차 감독이 될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담지고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탐닉하지 말고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직분에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라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리다. 직분인 사람들은 정말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에 서 정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아 10절에 보면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착할곳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 0분1절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학격 여부를 좀 결정이 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그 만약 그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만 잘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고 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도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여자 집사들도 마찬가지 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리에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뭘까요? 균나이키카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그 그, 그, 그 전반적인 여자의 귀부인 그다음에 늙은 여자까지 총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한 여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일 경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보는 것은, 그, 여집사로서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집사로서는 뭐냐면, 재산도 절제하고 모든 것이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3장 14절에서 보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여섯, 단, 여섯 가지 단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자, 내가 속한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지체하면 하느님 집이 어떻게 행하여 할지 알게 하려 함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면 어,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네가 분명히 알아라. 하느님 집은 어, 무슨 얘기냐? 하느님 집은 하느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와 기종이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가 어, 뭐냐면,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네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성숙하다고,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어그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쓰니까, 네가꼭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그, 그러니까, 내가 보냈던 것들, 너희가 내가 얘기했던 것을 다 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것을 알고 지켜라. 그 다음에, 그도다 경건의 비물에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상의 믿음 바, 세상에서 주님이라고 우리를 갖다 칭송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요?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자 금용을 강요하는 거짓 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서 사장에 보면 어, 우리가 뭐냐면 거룩하게 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나 하셨으니 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어 거, 우리가 경건을 그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이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교사들은 그러니까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텐이나 음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신부와 마찬가지 신부와 스님처럼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도 먹지 말라. 예를 들뭐 고기를 먹지 말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거 되겠죠. 근데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이딱그 바구니를 내려주면서 보따리를 내려주면서 이거 다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그 벌로지도 있고 동물도 있고 새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말씀이 말씀 이렇게 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야 내가 깨끗해서 먹으라는데 네가 뭐라, 뭐라고 뭐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먹어 임마 있어. 이런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먹어라. 뭐예요? 다 선한 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음식은 감사하니까 그냥 먹어라. 그니까 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요? 거룩해야 된다. 이게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항상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과, 우리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뭐냐면 기도와 기도와 우리가 항상 기도와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도와 기도와 우리가 성경 읽고 이런 것이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는 몸은 좋고 그 육체는 더럽고 나쁘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연습이 필요한 경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내가 형제들 께우치면 아, 믿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은사를 하느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고 철저한 헌신으로서 영적인 재산을 축적하라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기하는 것이 바로 이내용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야를 버리고 경건에이르도록내 자신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얘기는 뭐냐 면 망령된 것은 베벨로스로 해갖고요. 속된 세상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허탄하는 글라고데스라고 해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신화가 뭐예요? 신화는 거짓말이거든요. 진실이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거짓말들을 다 없애버리고 버리고 경건이되도록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연단하다는 내용이 뭘까요? 연단하다는 것은 어, 김나조라고 했습니다. 김나조. 그다음에 그것의 김나조는 우선 우리가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단하다는 것은 마음과 영의 능력을 연단하죠. 그 연단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운동하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벗고 운동하다. 그 체력을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육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하면 육, 체의 연단은 어떻게 훈련 하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쭉 한번 검토해 보면 연단하다는 말은 연습하다는 말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훈련하다, 연습하다, 운동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경건은 훈련을 심지 않으면 세상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내 자체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체를 연단하는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자 여기서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기 있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자문 3장 7절에서 보면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호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와를 호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여외를 경외하는 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기 있다는 이 말씀은 뭘까요 자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고 운동도 하지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코로나19도 걸릴 수 있고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암에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 연단은 유익하지만 그것이 다중요한게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한 것은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현재현와그다음 내생 죽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자,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심수면 미래의 구원은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범사 경건한 모의 범사에 유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이나 내생의 모든 것이 너한테 갖고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믿보다 이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문은 신실한 말이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사랑에게 둡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굳이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소망을 돈이나 육신의 쾌락 같은 것에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한테만 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뭘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것을 먼저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연수함 뭐냐면 네가 어리기 때문에, 네가 어리기 때문에 상대편들이 너를 갖다 우습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명절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소 3장 2절, 2절 3절 보면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어리기 때문에 엽신욕이지 못할 수 있도록 말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소 2장에 보면 자또 이와 같이 기생나 아비 사자들을 접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야고부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정말 네가 상대편한테 본을 보여야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1점절에없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그대가 그 뭐냐면 네가 읽고 권하고 가르친 것을 전념하고 은사 장로회에서 안서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격기 여기지 말라. 자, 이 장로 회에 하는 것은 노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네가 은사를 받아 예언의 은사 받아갔던 것도 있지 않았냐? 네가 지위의 어, 은사가 있든지 말씀 전달의 은사가 있든지 통영 통자 그.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더니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은 지식과 인격, 분별력, 생활의 어떤 진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통해 실천되게 함으로써 저 자기들의 영혼을, 물론 영혼들은 물론 자기 어, 그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뭐야? 니네 영혼과 뿐만 아니라 네가 가르친 사람도 전부 다 구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목회자, 각 성도, 노인, 과부, 장로, 종회들에 대한 목회자의 리더십, 목회자가 어떻게 대하여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늙은이는 것은 뭘까요? 자 늙은 이 여기서 늙은이는 것은 아, 프레스 위테를 해갖고서 늙은이, 어른, 장모, 뭐 늙은 여자, 뭐 늙은 사람들 얘기한 것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 뭐 늙은이로 벗게될수 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권하대라는 게저 뭐냐면 권면하다고 생각합 파라칼레오로 되어있는데 권면하다, 충고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아, 늙은 사람은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좋을 것같은데 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에게는 이 형제에게 하듯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격하라. 자 머리가 흰 사람이 오면 일어나고 얼굴을 공격하라.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예의 범절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 근래에는 예의 범절이나 경로 사상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점점 무너지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가 보면 그 태도 같은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을 갖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많 있어요. 그래서 법대 디모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늙은이들은 굳히지 말되 권면하되 그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늙은 여자에게는 엄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그 그러니까 늙은이 하는 건 똑같죠? 이게 그,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참과부,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과부는 어떻게 되냐면 60세가 60세가 넘은 과부로 그를 돌볼 자녀나 지척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게 참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자기 자녀가 없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사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가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냐 뭐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다. 우리 다섯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하나님 여호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명, 오개명이죠. 그 개명을 얘기하면서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말씀이 뭐예요? 이 참가부들은 하나님의 도, 도 하나님께 소망 왜냐하면 우리가 우물 안에 들어가면 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게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은 어, 그, 너무 좀 폐쇄적인 것도 있겠지만 바라볼 게 하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니까 네가 바라볼 게 없으니까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창랑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향락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락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은 우리가 헛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도는 마땅히 그런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헛된 생활을 버리고 하느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대, 소망을 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돼요. 내용.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게 됐죠. 누구나 다 자기 친족을 특히, 뭐냐면 이 과정, 이 여기서 보면 과부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뭐예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 이게 그거예요. 자, 자, 만약 친족들이 있거든, 내가 자녀들이 있거든, 내가 있으면 자기 가족을 먼저 돌봐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그다음에 부친자보다더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번에 나온 내용에서 뭐냐면 5장에서 보면 9절에서 16절을 보면 여기 되돼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여기서 보면 이과부의로문문 자가 참과부자 참과부, 그러니까 나이가 6 0이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이 안 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 있어. 혹은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며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다음에 구제하며 선한 행실한 자라. 이 선한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 명부에 올려서 그 사람이. 아, 어, 그 교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가부는 울지 말아라. 명부에 울지 말아라. 왜 정욕으로 시집 가고자 함이냐? 왜냐면 하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라. 아까 뭐예요? 그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 믿음을 버려버렸으며,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뭘까요? 자, 젊은 가부는 명배서 올리지 말고 거절하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가부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해야 비난받은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그런 내용들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도 조금도 주지 말아, 말아야 하기를 원하더라. 애를 낳고 그러다 보면 그럴 시간도 없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가론 유도와 같이 사탄을 따라서 나쁜 길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쾌락이나 향락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형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만일 여적에 과부 친척이 있거든 도와주고 교회가 잠잠하지 않게 하라, 짐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믿는 자라고 얘기되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서 보면, 근데 이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여자라면 피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신실한 여자, 믿는 여자, 신자거든요. 근데 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은, 자, 이디모드전서 그 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자.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며 그들로 그들에게 도와주게 하여 교회에 짐, 짐지우지 맙지니, 말지니, 아, 이는 교회가 참 과부로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다 누구든지라고 되어있죠 아까 얘기했죠. 누구나, 누구나가 다라고 그랬더니 여기다가 남자까지, 아, 파스, 파스, 시오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를 남자까지, 여자, 파스테, 파스시오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갖고, 말씀하는 것한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으로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는 여자라는 것은 남편을 둔 여자 교인 교인 그래서 어 그렇게 보여 보이지도 않냐.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과부나 미혼녀 그다음에 교회에서 경적으로 일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친척 중에 과부가 있는 자로서 능력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것이 타당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여자에게 진짜 내가 능력이 결혼한 여자로서 정말 결혼한 남편들은 여자로서 경쟁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과부가 있으면 도와줘라. 그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 누구든지 자기 가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 도와줘라. 그렇지 않아, 그래야지만 참그 과부를 도와줄 수 있고 교회가 짐지지 않겠 교회가 부담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에서 자,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자, 그 행정업무를 강조할 때는 어, 감독으로 나이든 어른을 존경할 땐, 나이든 어른을 존경할 땐 장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이든 사람을 얘기할 땐장로로하고 그다음에 행정은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일을 하고 목회자랄 때는 감독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것을 우리가 주지식적 기억하시고요. 장로들은 존경해야 하며, 잘 자신은 배나 존경하는 존경하거나, 또는 목사들은 더욱 존경해야 된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다 보통 사람보다 더, 더 많이 존경해라. 그 다음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게야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감독이나, 그러니까 감독이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더 존경해라. 그러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소, 소를 할때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그 그 타장마당에 소가 곡식을 이렇게 많껏 먹게 해 준죠. 그 곡식 을 풀어 줄때 곡식을 풀어 놓고 타장마당에 할때 그런 것처럼 일을 할 때는 모두 배불리 먹게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 보음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일을 하고 난다면 그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일꾼의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어떤 것이 요 나이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감독이고 여러 가지 존경받는 사람한테 만약 그것이 고발이 올 경우에는. 그것은 두세 사람 있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니다왜 모함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증인으로 입이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으로나 입으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그 오해를 받고 오, 그죠잘못되면 그것이 거짓일 수 있고 위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범죄한다들은 모든 사람 빼구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렵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에 국한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이 장로가 범죄했는 건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범죄한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보면 그냥 장로보다는 일반적으로 범죄한다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기 바라고요. 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남의사람을 두렵게라. 그렇게 해야지만 어, 그. 뭐 남들이 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처형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죄가 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하고 결과 죄의 결과는 겪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2절에 2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나가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택가신을 받은 천사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가신을 받은 천사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택가신을 받은 천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불신종, 불순종의 천사들이 있죠.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택가신을 받은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보통 장로들이나 성직자를 임명하거나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막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양이나 인품 그것을 충분히 고려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중직자가 만약 과오를 범했을 때 미원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만 그런 실수를 어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자를 갖다 안수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 안수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수는 안수받는 자에게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거나, 그다음에 그 축복되게 축복을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영을 그 사람들한테 그 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경설이해서는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 종종 우리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 그, 그 성도들이 다 안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받기를 원하고 안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정말 우리는 그 안수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성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 뭘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어, 그, 그 무슨 말씀이 안수할 사람을 보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 뭐냐면 우리가 안수한 우리가 안수한 장로나 성직자를 갖다 그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수한 안수한 사람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정말 네가 안수의 중요성을 디모데한테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근동지방에, 그 당시 근동지방에는 그, 그 물이 참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 물, 물,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라 포도주를 갖다 음료처럼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디모델는안 먹었을까요? 디모델은 아마 그때 이렇게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그나시인 그 서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시인 서약이 있어서 포도주를 포도로 만든 것은 먹지도 않는 그런 금욕주의 그 계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디모데가 그런 것을 그걸 영향을 받아서 아마 먹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밝히거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아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은 선행도 밝혀 밝게 드러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가끔 이런 거죠. 그 천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가 금방 드러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선행도 마찬가지 천천히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 나중에 드러난 사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것을 그 선과 악을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그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범죄한 자들, 그다음에 장로와 안수할 때 그런 걸 어떤 걸 쓰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종,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 여기서 보면 보십시오. 자, 무릇. 멍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이 기독교는 기독교는 어떻게요? 기독교는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왜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 노예 제도를 갖다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좀 바뀌어지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갖다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소뭐 빌레몬소에서 보면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노예 그러니까 주정 관계였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고 동역자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도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 제도의 제도보다는 마음의 마음가짐 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도 아마 이런 것이 주정관계 노예제도로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주정관계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마 그런 제도, 그런 그, 그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요리사, 뭐그 다음에 이발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적으로 하면서 높은 지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분은 뭐냐면 노예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 노예 그 단어의 신분은 그랬지만그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상대의 그 마음가짐은 달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종전들은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라고 가볍게 오지 말라. 네가 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잘 섬기면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 저 상대를 존중하고 내 위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목회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6장이데요거 이제 마지막 장인데. 자,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냐 하면, 교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 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우리 사악한, 뱀과 같은 사악한 그런 그 교훈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싸움과 언쟁은 조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 일어나는 일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투고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고 우리가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나,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니까, 감사, 족한 줄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부활욕가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이런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부스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고가는 자들은 욕심이 잉차하면, 그죠? 욕심이 나오죠?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결국은 사망이 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 것은, 남모지한 사랑한 것은 결국은 악의 뿌리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자,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조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하신도 사랑했던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가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하신도 사랑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써 근심 나를 찌을 수밖에 없다. 나를 해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전부 다친 말씀 자체가 목회자가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경건의 삶을 살라고 계속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직 너한 사람이, 살아,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얘기했죠. 자,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들은 돈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전쟁터와 같음으로 악한 풍조와 사탄과 시험에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로마서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 살게 하신 하느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만물을 사랑하신 하느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본디예블라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림 하실 때까지 죄 짓지 말고 흠도 없지 말고 정말 책망 받을 것 없이 정말 잘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러고 얘기를 끝냅니다 이,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재림에서올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 없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이 세대에서 부자,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서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차 타고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참 겸손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차를 타죠. 우리가 대형차 벤츠를 타거나 뭐 bmw를 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 어깨가 높아져 갖고 어깨가 올라가 갖고 조그만 차탄 사람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말씀한게 그런 얘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거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잘못된 거. 주식투자나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투기에 잡본 그런 것들 거기에다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투기, 노름 뭐 이런 것다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갔다 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보면 그 머신이 죠그 노름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무슨 얘기예요? 그런 데다가 불확실한 무락신대 두지 말고 선은 행실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하느님 앞에 그것을 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너그럽고 부,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좁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20절에 보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보면 거시 망령된 헛된 말과 변론을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과 변론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싸움을 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식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 그 다음에 올바른 교훈, 지식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 1절을 보면 그들이 이단이면 사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 그 이것을 따른 사람들, 이게 사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철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멋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으니까 믿으면서 벗어난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경건의지면 연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쭉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부자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훈련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가 될수 있고 참과부가 될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 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을 다 버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때문에 경건이 이도록 노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성대에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1 1절내고 감성검 내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 가고 성경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바로 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요? 경건하기 위해서. 왜요? 마지막 때 재림 때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고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체의 영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하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어, 도움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다른 다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경건은 뭐예요? 모든 것에서 지금 현재와 내가 죽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에뭘 하냐? 정신적, 육체적, 물질을, 물질을 풍요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중요해서는 중요이 세상 것에 두지 말고 금생에 두지 말고 금생 만약 경건해지면 우리가 뭐냐면 그것이 다 쫓아올 수 있다. 그 경건의 금생의 약속은 뭐냐? 육,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풍요가 풍요를 줄수 있고 내생에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드립니다. 미쁘다 이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자 이제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세란 이 말은 우리가 꼭 지킬 만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느님께 두민이곧 이, 뭐, 이,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지구에서 수고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섬에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는 자의 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재림 때 하느님 앞에 경건한 자로 나타날 수 있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기할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훈련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건은 훈련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 유혹적인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